이곳은 우리 부모님이 가꾸신 스톤커터 가문의 땅이다. 모두 돌아가시고 나 혼자 남았지만 괜찮다. 내게는 아름다운 저택과 풍부한 광물이 나오는 광산. 그리고 고양이들도 있으니까. 하지만 그 남자가 찾아온 뒤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. 제가 약속을 깜빡했나 봅니다. 성함이? 약속하고 만나는 건 재미없죠 스택스톤 커트 씨. 난 원할 때 원하는 곳으로 가요 푸지 템프로입니다 이곳 구경 좀 시켜주시죠 멋지군요 이렇게 깊고 위험한 광산에 올 때면 무기를 가지고 오시겠죠 무기를요? 한 번도 가져온 적 없어요 위에 있는 저 뚜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면 괴물들은 절대로 못 들어와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얼른 와서 봤으면 좋겠네요 동료들이요? 네 힘도 세고 충실한 동료들이죠 그럼 일주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스택스 스톤 커트씨 나는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다는 푸지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그의 경고와도 같은 약속을 무시해서는 안 됐다 그냥 파도 익사 시키죠 몬스터들이 오는지 감시하라고 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짜잔 몇 조각으로 나뉘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드라운드다! 드라운드가 우리 잡으러 왔어! 유감이지만 우리 관계는 끝에 다다랐어 여기서 헤어져야겠군 하지만 내가 준 선물을 잊지마 그럼 잘 지내길 스톤커트씨